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가 3일째 되는 날인데 지금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국가 도리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커녕 조화도 안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이 조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자도 조문도 안 하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까지 조문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주변에서 조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세 시간 만에 군복을 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그분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상식이 맞는 일입니까 이 국가 도리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떤 대통령이든 공과 가가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된 것만 처... 한번 매도를 해서 이렇게 홀드를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은 국가장으로 오시는 게 당연한데도 가족장으로 치르고 말이국민의적 안장도 못하게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 대한민국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있습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정정으로 전통 보수를 대변화하는 대통령 후보가 맞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신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당대표까지 종문도하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들까지 전두환 대통령의 1 0 0분일도안 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려!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그동안 한 행보를 보건데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때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하 대통령 요소부터 가지 않고 반대로 김대중, 농민현 요소부터 찾아가고 5.18 모두 찾아간 자들.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40년인데도 불구하고 승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통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될려고하게 제가 솔직히 기대도 될지 강력한 의문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일야당 후보를 무조건지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행보를 보건대는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자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수신 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절대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제발 좀개선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한자 한자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유서를 찾아갔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있을 수 없고, 대통령 자기가 없습니다. 이상, 녹지